여러분, 이 자료는 LMS에 올려져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고 이걸 한번 보고 교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익히 많이 들어보신 단백질 종류들입니다. 자, 단순 단백질, 그다음 복합 단백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 단순 단백질에, 단순 단백질에 알부민, 그로브린 많이 들어보셨죠? 알부민, 그로브린. 자, 어디에 있느냐? 주요 소재원은 자, 이렇게 나타나서 있고요. 알부민 한번 봅시다. 오브 알부민, 남백, 그럽니다. 락토 알부민, 우유에 들어있습니다. 그다음 실름 알부민 혈청액입니다. 마이오겐 근육 뭐, 류코신 밀보리 레구멜린 두류 자, 이런 쪽에 들어 있는 그냥 단순 단백질들입니다. 그럼 이 단순 단백질이 글로불린 보고 나서 이 용해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글로불린에 그리신인, 그리신인 콩에 들어 있습니다. 땅콩에도 들어 있습니다. 감자에도 있습니다. 완두에도 있습니다. 혈청 글로불린도 있습니다. 혈청 글로불린. 그다음 피브리노겐, 혈장에 들어있는 글로불린 단백질입니다. 달걀에서도 오보글로불린, 그 다음에 남백라이소자인, 다음 락토글로불린 저세 들어 있습니다. 마이오신 액틴 마이오신 근육 단백질입니다. 자, 이것이 글로불린이라는 단순 단백질, 그 다음 앞쪽에 알부민이라는 단순 단백질. 자두 개를 지금 보시면은 알부민 글로불린 동식물 중에 널리 존재하고 있다. 자 동식물 중에 널리 존재하고 있다. 글로불린의 주성분이 자, 글라이신입니다. 글라이신을 만, 많이 함유하고 있더라. 자 이런 특징 이 있고 그다음 용해도 특징을 꼭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알부민 한번 봅시다. 물에도 녹고 0.8% 소금 용액에도 녹습니다. 염류에도 녹아요. 약산, 약알칼에 다 녹아요. 그런데 알코올에는 60에서 80% 알코올에는 안 녹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글로브린은 물에 녹지 않아요. 나머지 알부민과 성질 똑같아요 그러면 알부민과 글로브린을 우리가 용해도 구분이 뚜렷하게 나죠 그렇죠 자, 알부민은 물에도 녹습니다 글로브린은 물에 잘 안녹아요 이제 물에 녹는거 한번 봅시다 자 물에 물에 녹는거 알부민 그 다음 히스톤 프로타민 요 세가지만 물에 녹아요 나머지 물에 안 녹는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단백질 분리할 때이 성질 이용하면 은 분리 가능하겠죠 물에 녹는 거안 녹는 거 분리해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자 지금 봤나 일곱 번째 알부미노이드 그러는 거 이거 한번 보세요 알부미노이드 알부미노이드라는 얘기는 알부민과 완전 성질이 거의 반대 성질입니다. 물론, 알올알올의 용해도는 둘 다, 둘다안 녹아요. 그런데 알보미노이도 보세요. 이거 어디에 있는, 있는 거냐 하면 경단백질입니다. 우리 동물체 보호 조직. 쉽게 얘기하면, 우리 털, 케라틴, 털, 손톱, 깃털, 엘라스틴, 힘줄, 콜라겐, 연골 조직, 그 다음, 피브로인, 비단, 실크, 비단 실. 여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입니다. 단순 단백질인데, 알부미노이드라는 것이 있다. 쉽게, 얘기해, 여러분들, 뭐, 털, 손톱, 뭐, 이런 모발, 여기가 물에 녹아버리면은, 물에 못 집어넣잖아. 수영장에 못 들어가지. 그렇죠? 그 얘기에요. 알부미노이드는, 어디에도 안 녹습니다 지금 그러면 알부미노이드를 녹이려면 어떻게 녹이면 될까 녹는다는 얘기는 아미노산의 포리머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안 녹잖아 그럼 물에 녹을 정도로 가수분해시켜가지고 단백질 단위로 거의 분해시켜보면 녹잖아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알부민 글로브린 그 다음 글루테린 글루테린은 식물종자에 글루테린 이름 속에 글루테린 주성분이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글루타미 계시다 글루탐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주로 쌀의 오리제인 미래의 글루테닌 미래의 글루텐 형성한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 글루타민산이 많이 들어가 글루타민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은 이걸 이용해서 소듐염으로 치환해서 만들면 은 소듐글루타메이트가 됩니다. 뭡니까? 조미료잖아. MSG잖아. MSG 소듐글루타메이트 글루테린 그 다음 프로라민, 히스톤. 자, 히스톤, 프로타민. 자, 이건 두 가지는 염기성 단백질입니다. 염기성 단백질로 핵상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어디에 있냐 보시면은, 자, 히스톤이 동물성 식품에 되어 있고 핵상과 결합되어 있는 뉴크레오 히스톤. 그다음 헤모글로빈 이게 흉선의 히스톤 자, 이게 히스톤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프로타민은요. 뭐 동물성 식품, 특히 어류의 정액, 연어 정액, 청어 정액, 고등어, 상어 이런 쪽에 들어 있는 자, 염기성 단백질 무엇입니까? 프로타민입니다. 프로타민 비스톤, 알부미노이도 받고, 자, 이렇게 단순 단백질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복합 단백질은 단백질과 다른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뉴크레오프로테인 해서 핵산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핵단백질. 자, 핵산, 인산, 뭐, 탄수화물, 유기염료 등이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RNA, DNA 이런 물질들에 결합된 단백질 어디에 주로 있냐? 세포의 핵 성분에도 존재하고 염색체에도 있고 효모에도 있고 흉선, 뭐 간장, 췌장, 뭐 바이러스 이런 쪽에도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당 단백질, 당 단백질 당과 단백질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뭐 어류 파충류의 표면 점질물 뭐 식물의 점질물 뭐 뮤코이도 뮤신 뭐 간의 해파린 자 이런 것들이 당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인단백질 인산과 결합된 단백질입니다 우유의 카제인 카제인 뭐 달걀의 오보바이텔린 그 뇌신경세포에도 존재하고 인단백질 그 다음에 색소단백질 색소와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다. 자, 구리나 철등 금속을 함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적혈구, 헤모글로빈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헤모글로빈 속에 헴네개 구조의 중간에 결합되어 있는 철이 결합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근육, 마요그라빈, 마요그로빈 마찬가지 뭐 새우, 게, 아스타잔틴,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안에, 그럼 뭐가 결합되어 있을 것 같아요? 미토콘드리아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에, 지금 색소, 단백질, 그랬어요. 뭔가 금속도 함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 효소에. 효소 등에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 지단백질 지질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자 응고혈액의 피티슈 피브리노겐 노론자 계란 노론자 바이텔린 자, 이런 것들이 지단백질이, 지단백질이다. 그 다음 유도단백질은 단백질이 가수분에 돼가지고 아니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었다. 이런 걸 우리가 유도 단백질로 넣었습니다. 자, 1, 제1 유도 단백질은 뭐 약간의 변화가 있고 용해되지는 않습니다. 자, 제2 단백질은 더욱 분해된 것으로, 다시 말해서 가수분해된 것으로 물에 용해될 수 있습니다. 열에는 응고되지 않습니다. 황산, 암모늄 포화 용액에 의해서 침전이 됩니다.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제1유도 단백질에 산알카리와 결합했는 것 파라카제인 뭐 젤라틴 뭐등 자, 응고 단백질 이걸 제1유도 단백질 그 다음에 제2유도 단백질은 더 제1유도 단백질이 훨씬 더 어떤 화학적 변화가 진행된 경우 자, 어떻게 변화되나 단백질이, 프로테인이 이렇게 가수분해 되면서 아미노산 숫자가 자꾸 이렇게 줄어들겠죠. 최종적으로는 아미노산이 가수분해 대해서 얻어집니다. 자, 얻어지니까. 그럼 뭐, 유도 단백질의 제1, 제2, 이걸 왜 구분을 했습니까? 왜 구분을 했냐? 한꺼번에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물리적 변화도 있잖아. 그죠? 자, 제1유도 단백질은 그냥 약간의 변화가 와서 물에 이렇게 용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2유도 단백질 정도 되면은 훨씬 더 가수분해가 진행되어가지고, 이와 같이 열에 의해서 응구는 되지 않지만은 물에 용해되는 단계까지 나오고요. 황산 암모늄 포화 용액에서는 침전이 돼요. 그냥 물에는 용해되지만 이걸 침전시키려고 그러면 황산 암모늄 포화 용액에 넣으면 침전이 되더라. 물리적 성질이 다르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종류로, 세 가지 종류, 단순 단백질, 복합 단백질, 유도 단백질, 자, 나누었고. 그 다음 단백질 성질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성질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요약본이고, 요약본이고, 어 그렇다고 이걸 전혀 이해도 못하고 기억도 안 하고 넘어가도 좋다. 이건 아니에요. 자, 봅시다. 뭐 문제도 자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색깔이 정색 반응. 단백질의 색깔을 우리가 보 것으로서 아 이게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거 판별을 할수 있는 시, 실험 방법입니다. 자첫 번째 나오는 것이 뷰렛, 자 뷰렛 반응입니다. 이거는 두개 이상의 펩타이드 결합을 가진 물질이라야 펩타이드 결합아 뷰렛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 두개 이상의 펩타이드 결합을 가졌느냐 자, 실험은 어떻게 하냐 자 단백질 용액에 한두 방울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가해서 알카리성으로 만들고 여기에 황산구리 1% 용액 한두 방울을 가하면 적자색 또는 청자색 색깔이 나타날 거예요 이 색깔이 나타난다 뷰렛 양성이다 이 말이 두개 이상의 펩타이드 결합을 가진 단백질이 존재한다. 자, 이걸 나타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닌히드린 반응. 자, 지난 시간에 닌히드린 반응 설명을 했을 겁니다. 알파 아미노기를 가진 화합물. 그러니까 베타 감마 아미노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알파 아미노산에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펩타이드 혹은 단백질, 아민, 암모니아 등도 이 반응에 양성을 띕니다. 일단 알파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냐? 이 반응이에요. 자, 색깔은 어떻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이 닌히드린 반응으로 지문을 뽑아낼 수 있다 얘기를 했죠. 바로, 핑크색, 이런 색깔이 나타나요. 색깔이, 닌 히드린 시약을 가해서, 가열을 해주면은, 뭐, 그렇게 높은 온도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뜻한 정도만 해도 돼요. 자, 닌 히드린 반응, 양성. 그 다음, 세 번째, 밀론 반응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단백질 속의 페놀기, 페놀, 벤젠링의 알코올기 가지고 있는 페놀기를 가진 아미노산, 타이로신을 검출하기 위한 반응입니다. 자, 백색 침전이 되고 시약을 가해서 백색 침전이 형성되었다가 가열하면 빨강색으로 바뀝니다. 타이로신 검출, 밀론 반응. 밀론 반응. 그 다음, 잔토 프로테인 혹은 크산토 프로테인이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건 어떤 반응이냐 하면은 타이로신, 트리토판, 페닐, 알라닌 등 벤젠 핵을 가진 아미노산입니다. 자, 여기에 진한 질산에 의해가지고 니트로화 반응이 일어나서 황색으로 검출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손에 질산을 잘못 묻혔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질산을. 실험하다가 어떻게 장갑을 안 끼고 뭐 이런데 질산을 잘못 묻혔는 손이 노랗게 변할 겁니다. 그 반응입니다. 그 우리 손에는, 이와 같이, 타이로신이나 트리토판 페닐 알라닌을 가졌는 단백질이 이 질산과 반응해서 니트로화돼서 노란 손이 노랗게 되버려요. 자, 이 반응. 그다음 다섯 번째. 트립토판을 확인하는 반응입니다. 호킨스 콜 반응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는 시약은 글라이 옥살리게시드 또는 무수 초산을 가한 다음 지난 황산을 가하면은 그 경계면에 적자색 고리가 만들어지는 색깔 변화가 옵니다. 트립토판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는 시험입니다. 그다음 파울리 반응이라는 반응이 티로신, 그다음 히스티딘, 자 이것들이 이제 이 반응의 양성을 나타냅니다. 아조색소를 형성하는 반응이다 다시 말해서 이 단백질 용액에 다이아조벤젠슬폰산 용액을 가한 다음 알카리성으로 하면은 등황색보는 적색의 색소 아조색소가 만들어집니다 타이로신 히스티딘 파울리 반응 그 다음 니트로프로스 니트로프로시드 반응이라고 해서 시스테인, 시스테인의 끝쪽에 sh, 싸이올, 티올기가 있잖아. 그죠? 자, 이 티올기가 과량 암모니아 존재하에 소디움 니트로프로시드 시약과 반응해서 붉은색을 띕니다. 자, 니트로프로시드 시스테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반응이다. 여덟 번째 사카구치 반응이라는 반응입니다 알기닌 알기닌 여기에 구아니딜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알파 나프톨 시약을 넣어서 브롬과 같은 산화제로 산화시켜버리면 색깔이 적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아니딜 기를 가진 알기닌 알기닌 확인을 위한 반응이다. 사카구치 반응. 그다음 황황, 그러니까 황 반응. 우리가 시스테인, 그다음 시스틴, 황을 가지고 있는 함황 아미노산이잖아. 그죠? 자 시스테인 두 분자가 자, 황황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시스틴입니다. 자 함황 황합류 아미노산 검출이 가능하나. 단,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게, 메치오니는 이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메치오니는 황을 가졌지만은 이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어떤 반응이냐 하면은 단백질 용액에 40% 수산화 나트륨을 가해서 끓이고 초산납을 가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납이 들어가는 납하고 시스테인이나 시스틴의 황이 결합해서 황화납, 흑색 침전이 생겨요. 자, 흑색 침전이 생긴다. PBS 흑색 침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시스테인이나 시스틴이 존재하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메치온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다음 단백질 변성은 앞 앞에서 잠시 봤습니다. 자 단백질의 본래 구조가 여러분 단백질 1, 2, 3, 4차 구조 가지고 있잖아. 그 구조 가지고 있는 그 구조가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 물리적으로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은요 그 단백질의 역할을 못할못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요인에 의해서 변성된다. 자, 그래서 천년 상태와는 다른 성질로 바뀌어버립니다. 물리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느냐. 가열을 한다든지 동결, 교반, 고압을 가한다든지 자외선 조사해버린다든지 초음파를 쪼인다든지 뭐 계면 흡착을 시켜버린다든지 아주 고압을 가해버린다든지 이런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단백질 변성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화학적 요인에 산이나 알칼리, 염류, 뭐 계면활성제, 유기용매, 알카로이드, 뭐 요소, 중금속 이런 것들 가해버렸을 때 물리적 변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성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어떤 성질의 변화도 오겠지 점도도 증가되고 일반적으로 반응성 효소에 대한 감응성 뭐 등전점 도 변화하고 생리활성 소실되고 용해도 감소, 응고, 침전 뭐 가열에 의해서도 응고 젤, 젤화 이렇게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 실제로 우리가 먹는 식재료, 조리하는 과정 사실 다 단백질 변성이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몸에 좋다고 그러는 걸 단백질로 되어 있는 뭐 심지어 뭐 효소가 여러분 뭐 좋다고 그러는데 효소 주성분이 단백질이잖아. 그 다음에 보조 효소 있고 그 다음 금속 이온들하고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단백질 입에서 씹는 단계부터 해서 위에 들어가서 pH 1, 2 정도 되는 단계에 들어가면 은다 변성이 옵니다. 최종적으로는 단백질 어떻게 해요? 다 가수분해 시켜서 아미노산 형태로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미노산 형태가 아니고 단백질 아미노산 몇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단백질을 우리 흡수해서 우리 몸에 들어왔다 그러면 은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바로 알레르기, 엘러지 나오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 발생될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슨 고기를 먹든 뭐 어떤 회를 먹던 단백질, 소화 흡수는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 돼가지고 흡수됩니다. 그럼 몸에 좋다. 무슨 효소 좋다. 좋기는 좋아. 그대로 흡수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대로 흡수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몸에 좋다는 건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냐 그 증명은요 다 우리가 필요한 아미노산 중에 우리 몸에서 새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